즐거운 설날을 맞이해 뷰리가 사라진 설날 패키지를 들고 왔습니다. 이렇게 패키지부터 기여운 뽀짝뽀짝하죠? 그럼 뷰리가 열어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. <뱀> <뱀> 이 모든 구소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